응, 빨리 먹고 싶어. 같이 가서 얘궁금 해. 아이고, 네. 빨리 먹 궁금해, 빨리 먹어 보고 싶어. 멀렁해요. 치아 이요이치아이 물이 망가겠는데 빨리 먹고 싶어고 눈물이 나. 하지 먹어봐. 응. 응 괜찮아 먹어도 돼. 어때 어때? 이양 이양 이양 이양 이양 이양 치아 떨어져라 떨어져라. 아이 잘 먹어. 아이고 맛있어. 처음 먹는 데도 잘 먹네 이랬지? 음, 처음 먹는 건데 잘 먹어. 이제 그쪽 먹었으니까.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도 씹어. 양쪽으로 다 먹어야지 치석이 떨어지지. 이 야, 야. 이 야. 야. 아리잘 먹어. 아이 맛있자. 음 이쪽으로 먹는 게더 편하구나, 누가. 음, 누나가 두 개로 뜯어줄게. 쫀득이 같기도 하다. 어, 말랑말랑, 엄청 말랑말랑 하네. 송곳니를 이용해야지. 송곳니에는 치석이 나가 좀 있어. 음. 아이고, 맛있죠? 이것도 먹어. 이쪽으로도 먹어야지. 아이고, 맛있죠? 아이고, 맛있죠? 맛있죠오맛있죠 맛있죠? 이거 맛있짜 우리 아저씨 잘 먹네. 아유, 잘 먹으니까 너무 예뻐 오늘 먹고, 또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 먹고, 내일 모레 먹고 해갖고. 지석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치? 이뻐. 아, 이뻐. 아이고, 내털다 들어가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거 내일 줄게. 내일 모레 줄게. 이틀에 한 개씩 먹는 거야. 응? 그리고 치석 다 떨어뜨리는 거야.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하치. 하치야. 하치야. 하치야. 아이고 이뻐요. 잘 먹었어요. 하치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똥도 이쁘게 써야 돼.